있어서 주눈을 풀어가지고 허리를 맞출거에요. 손을 이렇게 주문들이 게 모래가 견이 40도 들어가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주눈을 다 짜야 될거에요. 비단 맞추고 이런 옷들은 일반 수선집에서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은 바지를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허리가 장가지지도 않고요. 줄일 때에 어떤 순서대로 줄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요. 기장을 먼저 재서 밑에 뜯고요. 카브라를 뜯어내고 부리 정지. 기장을 허리가 적으니까 이걸 잘라 가지고 허리에다빌 거예요. 될 거고, 지금 보니까, 주머니도 이렇게 지금 다 해줬잖아요. 주머니도 다시 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허리가 보면은, 몇 인치냐면은, 허리가 입었을 때는 40일 반이에요. <목소리> 허리를, 옷을 입었을 때, 오늘 입었을 때 40일 반인데, 지금 이 옷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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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제 이제 카브라에서 카브라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브라를 안 입잖아요. 그래서 카브라를 안 하고 뜯어내서 이 나머지로 뒤에 허리를 달아낼 겁니다. 그래서 시접은 1인치 반을 주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인치로. 시접은 2인치를 줘가지고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잘라낼 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이제 허리를 잘 안일거고요. 죽여야 되니까 여기서 는 표시를 해 놓습니다. 미리서 미리서 표시를 해 놔야 나중에 접을 때 그냥 좋아요. 이것을 딱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를 먼저 뜯어야 되겠죠. 허리를 5인치나 키워야 되니까 전부 다 뜯었는데 분리를 해내야 되야니다 뭐. 여기까지는 분리를 해내고 주머니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짜줘야 되겠죠. 근데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근데 이제 안할 수도 없고, 한 벌짜리라, 이거안할 수도 없고, 온난화 지금 굉장히 고급온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고치면은 세우도될것 그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뜯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뜯을 때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해요. 대충 뜯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먼저 제일 먼저 뒤를 먼저 뜯으십시오 그래야 순서가 딱딱 맞아요 여기도 이제 쭉 뜯을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놀람> 이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놀람> 줄박은 이 밑에가 있으면, 이, 위쪽에 있으면 밑에서 뜯고요. 이 반대편에 있으면 위에서 뜯어야 됩니다.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속눈썹 당넣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두 줄로 박은 데는 안 떨어지잖아요. 한번더 박아준 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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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뜯었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뜯어도 됩니다. 이 오비 먼저 이쪽부터 여기까지 뜯어놓으면 더 덜렁거리잖아요. 조금만 더 뜯어놓고요. 너무 뭐다 뜯어놓으면 많이 걸적거려가지고 위에서 오비를 달고 주머니를 짤때고 많이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빠졌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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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치 여기서 반인치 이렇게 하고 여기서 1인치 반이니까 2인치 그래서 여기서 반인치 막 주면은 여기서 반인치 막 주면은 딱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1인치 반 정도 이렇게 주름을 하나 넣어 줄게 있어요 배가 너무 나와서 큰 주름을 하나 넣어 주고 반 1인치 반짜리를 하나 넣어주고 이건 펴가지고 쭉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 2인치 반을 켜야 되니까요. 40 41 반이면 여기가 딱 맞잖아요. 41반 허리가 41 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뜯었고요. 이 벨트 고리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벨트 고리는 뜯으면 또 1이에요.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그냥 달고요 여기 늘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할때 뒤에다가 하나만 달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다 옮기려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주머니까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뜯었고요 이렇게 해서 또 공지할 때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달아낼 때 하고요 지금 오기도 지금 바라냈거든요. 주머니도 하기 전에 주름을 2인치에서 3을 한번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2인치 반으로. 앞 주름만 수정해놓고 나머지는 펴고요. 구멍이 뜯어서 수영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비를 먼저 완성을 해놔야 됩니다. 오비 사이즈를. 사이즈를 완성을 해놔야만이, 나중에, 마무리할 때가, 해야만이, 여기에 맞춰서, 이 몸판을 박는 거예요. 여기가 좀, 금됐죠밴놈을안 붙였습니다. 심지만 붙였습니다, 심지어.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초보자들은 그려줘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그냥 봤고요 그나마니이 오비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가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해가지고 오비를 만들어 놓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잘라 내겠습니다. 감은다 해도, 우리하고, 이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저런 하안 맞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꺾은, 떡선이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런 하고 이렇게 박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만 놔두고요. 잘라내버려요. 4 2 반만 맞춰가지고. 우선 한쪽부터 잘라야 되겠죠. 허리 사이즈를 짤 때는요, 지퍼에서, 양쪽 지퍼에서 재 쟤는 겁니다. 마이깡이잖아요. 이걸 마이깡이라고 그래요. 지우는 거 여기에서 41 반을 짭니다. 41 반. 허리 사이즈가 41 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40, 40, 41 반이 여기잖아요. 이게 좀완성세입니다 그래서 시접점 주고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약, 나중에. 이상하다. 어, 맞춰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쪽하고.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쪽이 뭐가 이상합니다. 이쪽은 잘안 맞습니다. 이쪽은 4 1일 반인데 사이즈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려요, 보니까. 옷을 만들 때 그렇게 뭐 잘못 만들었나고니다 잘못 만들었을때는 양쪽을 따로 잽니다. 여기는 지퍼니까 마이깡. 여기는 마이깡 지퍼 여기서 재면 됩니다. 여기에서 40, 41. 여기가 지금 41이죠. 41 반. 그래서 여기가 시작. 여기가 완성순입니다. 완성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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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하고 지퍼를 놓고 여기서 40일 반에 이렇게 마춰 잘라야 니다한 1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여면도 이렇게 잘라 줄고요 나중에 박아야 되니까 표시를 해 놓는다. 여기까지 박는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박는다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박을 건데, 이제, 주머니부터 뜯어가지고, 주머니부터 수정하고 나서, 이쪽을 뜯어서 안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주머니는 다짰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주름을 1인치 반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쪽은, 요 왼쪽은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맞는데, 오른쪽을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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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완성선인데, 지금. 여기가 완성선,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머니 쪽에, 지금, 지금, 봉제선이, 옆에 재봉선, 이걸 악기라 그럽니다. 이 악기 쪽에, 이쪽에서 좀 집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 한 1인치 정도는 집어 넣어서, 주머니가, 주머니가 약간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다르지만은, 뒤에서 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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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박을 때에 여기서 박을 때에 이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대충 박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곡선을 딱 잡아서 잡아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면 이제 여기서 에 이제 오비 달고 나서 밑에 뜯어서 재단만 하면 되겠죠. 여기 뜯어서 재단하는 것은 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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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는 거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박는 순서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박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완성생이잖아요 이제 쪽안을해 시점을 안쪽으로 짚게도록 좀 당기면서 봐야 되는데 좀 밀렸습니다. 안 당기고 가가지고 밑에서 당겨줘야 되는데 조금 밀리, 밀린 것 같아요. 고리 있는 데까지 브리즈는 브리 되겠죠? 리즈는브리를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요는 브리즈는 리즈는 브리즈는 브리고는브는브비즈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 이렇게 잡고 그냥 박은 데다가 이대로 가고 좀 묻잖아요. 이렇게 벨트 거리까지 싹 이동해갖고 또 뜯어가지고 박으려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그냥 최대한 일을 좀 줄여서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잖아요 반대편 할꺼에요 반대편 할 때는 왜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아놓고 이 하다 보면 잘안 맞습니다 반쯤 잡아가지고요 먼저 좀 잡아주고 그래, 여기, 여기도 박혀 좋잖아요 여기를 박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발쩍을 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혀 있습니다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약간 띄어 박아야 돼요 그야만 잘 꺾어집니다 꺾어집도 여기 바짝 뱃놀이에 바짝 박으면 안 되고요 안쪽으로 벽로를 이쪽으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잡혀져요 안쪽으로 이렇게 잡혀주고 밑에서 당겨서 딱 당겨줘가지고 이 아래가 딱 맞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여기 동전 주머니가 있잖아요 지금 동전 주머니가 그러니까 기까지만 봐. 이렇게 보면 됐잖아요 이게 너무 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약간 여유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고기는 딱싹 뜯어주고요 뜯고 나서 뒤쪽으로 재단해서 이제 합봉만 하면 합봉이라고 하면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일본말로 합봉 이제 허리는 고비는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고리다달았고요 주머니 수정했고요 그래서 허리가 이쪽이 41 반, 어제, 41 반, 반대편은요, 이 안다를 질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41 반, 지퍼에 가 있으니까요. 네. 40일 만하은딱 나오죠. 이렇게 사이즈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뜯어가지고 여기를 뜯어서 허벅지하고 밑단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걸 뜯어가지고 내 차장을 갈게요. 지금 여기 사거리다 뜯었고요. 지금 가랑이만 뜯으면 됩니다. 사거리 이렇게 다렸을 때 이 부분이 두꺼운 부분이 두 줄로 박은 쪽이 이건 두 줄로 박은 게 없네요 미싱으로 한 줄로 박은 모양이에요 또 그냥 이 이거 원단이 강하니까 그냥 찢으셔도 됩니다 이거이 원단이 약한 걸 이렇게 뜯으면 큰일 납니다 확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까 표시해 놨잖아요 벌어져 있는 거 박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밑단을 표시해준 대로 양쪽을 잡고, 가운데는 무시해버리고요,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깐듯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가 여가표시되 있잖아요.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두 줄로 바뀐 게 아니고, 한 줄로 바뀌었어요. 이건 봉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찢다가 걸리면 이 칼로 대야 됩니다. 이게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번 박힌다니까 그냥 확 찢어버리면 찢어져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해서 감각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엉덩이를 재단을 할 겁니다. 허벅지랑 엉덩이 사이즈를 재 때는요. 항상 여기 주머니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 엉덩이에 툭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름 양이 있고요. 주름이 약간 벌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44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재단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시접하고 자연스럽게 아까 여기 표시해 놨잖아요. 이제 이렇게 잘될 거예요. 잘 되면서, 잘 되는 방법을 그럼 봐보십시오. 아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달랐기 때문에 여기도 달를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할 겁니다. 4 4번인데 이건 적잖아요, 지금. 주름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제 되겠죠 이? 혹시 너무 적은 옷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힙선을, 이 자를 댈때잘 돼야 됩니다. 이 선이 제일 중요해요, 힙선이. 힙선하고 허벅지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완성선인데요, 허리가 그리고 완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똑같이 작업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거 한 마리. 고정을 해 놓고요. 근데 이건 주름 바지인데도 이쪽이가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주름 주 주름 바지가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은 옷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허벅지도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뜨게여기 많이 나와 있으면 이거 잘라낼 텐데 이건 잘라내면 안 됩니다. 여기로 잘라내면은 바지가 당겨서 못 입어요. 보겠습니다. 잘될뜨게 지금 아까 이쯤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으니까 반대로 잘돼합니다잘될뜨게 잘잘 반대로 이게 지금 4인치 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도 4인치 반딱 나오죠? 이게 4인치 반이니까. 이거 쳐내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쳐내보면, 바지가 땡겨서 못 입습니다. 항상 그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 여유가 많은, 많으면은 쳐내지만은, 또이것처럼 이렇게 여유가 없는 옷도또 처음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박아도 될것 같아요. 뭐, 자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허벅지만 보겠습니다. 바지 부리하고, 허벅지하고, 어느 정도 되는거야 여기서 에 보면은요, 바지 부리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높고 이렇게 나왔는데, 따라 왔다 하고, 8인치 반 정도 됩니다. 8인치로 만들려면은, 반인치만 쳐내면 되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반인치만 쳐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옷이 적어요. 그래서 바인칭 쳐내면은 여기니까 완성성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잘될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좁아서 굉장히 적은 바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펴주는 건데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지금 잘라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 잘라내는 것이 적어서 못 입는다. 밑, 밑에만 잘라내는 거예요. 위에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똑같이 갈게요. 밑에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만 앞판을 보겠습니다. 뭐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앞에 천일것이 있습니다. 41반인데 여리가 41반인데 길이 44반이고요. 이건 적습니다. 지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 위에도 손안 대고, 밑에만 잘라줄 거예요, 부리만. 이렇게 놓고, 양쪽 부리만 반인치. 이게 완성선이고, 여기 완성선이었으니까, 이 반인치 천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물살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직 부리만 줄여주는 거죠, 중에. 이제 오바로 붙여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면 은 완성입니다. 그럼 뭐더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전혀 안 치는 인데 이렇게 보면은 얘가 팔 인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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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넣어가지고, 허리가, 4일 반이니까, 40, 4일 반이니까, 이게죠. 허리 뭐 정확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정확하고요. 힙도 맞고요. 을 주머니 끝만한 부분집을때 44반 여유가 있어야 되죠 44반인데 44반이면 이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인치 정도 주름할라있잖아요 여기가 주름이 벌어져가지고 맞춰지는거예요 더이상 뭐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바로 붙여서 잡기만 하면 되겠, 되겠습니다. 네, 다다 하면 됩니다, 이제 다박았고요 다리만 하면 된다. 다리 기전에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는 잡아주고 뒤에는 다릴 때는 이거 늘려줘야 됩니다, 는 항상. 네. 늘려서. 그게 안 눌려서 이게야 엉덩이가 안겨 들어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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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쪽으로, 주머니를 안쪽으로 제끼고 잡아서, 밖에 쪽에 있는 쪽을 싹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곡선을. 약간 밀렸죠 이럴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목선을 만들어줘야지, 옷이 입었을 때 입구가, 목선이 입구다복 목선을 안 만들어주면은, 이게 안에 하고, 안에 남는 양이 없어야 되 돼요. 이렇게 분자고가 보일 때는, 물로, 이렇게, 분자고라 물로 치면안 되죠. 학교 다닐 때분필 분투 있죠 쪽도 그겁니다, 분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펴서, 안쪽에는 맞춰줘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시밥을잘 뜯는다고 뜯었는데도 식밥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바, 안쪽에, 바깥쪽에 재봉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감각을 알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 되겠죠? 다이름은 여기다 놓고,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꾸 뒤집어서 반대 당에 나와 이선이 재봉선이 반대 당에 나와야 됩니다왜 옷을 입었을 때 돌아가지가 않아? 후쿠이 졌는데, 후쿠이 시를좀 당견나 봐요. 딱달려 놓으니까 괜찮죠? <웃음> 오른쪽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달인 거예요. 주름을 잡았어도 옷을 입으면 주름이 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 펴지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냥. 조금 더 다시 달아야 될것 같아요. 항상 이쪽에는 잘달아지는데 옷을 입으면은 가랭이 밑에가 울면 안 되거든요. <웃음> 남자고 여자고 딱 입으면 은 여기 딱 밑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딱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좋아지네. 주름을 작았던 자리라 자국이 자꾸 생긴다. 그럴 때 물을 이렇게 한번 딱 발라줍니다. 양쪽이 맞아야 되겠죠. 달린 만큼이. 그럼 이제 다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주름만 싹 손봐주면 됩니다. 이제 다, 다 됐고요. 다정됐고요. 이 부분, 지금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밑에서 주름을 잡고 이 주름하고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도> 그러면 뭐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 놓으시기 때문에, 버쳤기 때문에, 응? 재봉선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앞판이 뭐 이렇게 많이 도, 온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걸만들기겠죠 재봉선을 잡았을 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허리가 40일 반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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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드신 겁니다. 요즘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옷이 한 150만에서 200만 넘습니다. 이 옷이. 살려면. 돈 많이. 제가 한 번, 혼용률 한번 봐볼게요. 혼용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면은, 혼용률이, 뭐가 60%고요. 60 60%고요. 견이 40%예요. 그, 모가 60%에다가 견이 40%. 굉장히, 좋은 옷이다는 거죠. 실크가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구김이 안 가고, 옷이. 이랬을 때, 어디 가서 회식자리 가서 앉아서 양반자세로 이따가 일어나도 구김이 딱펴져버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